다음에는 아예 세력들과 미팅했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세력주의 고수익을 두 번이나 눈앞에서 놓친 우리는 한마디로 세력주에 미쳤습니다. 게시판에 세력주다. 라고 누가 띄우면 그 종목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은 꼭 매매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날탕. 신문 주식 시세표를 펴놓고 전 종목을 다 검색한 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게시판에서 열심히 세력을 뒤지고 있는데, 글 제목이 세력주에 관심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글을 읽으면 웃어버릴 겁니다. 제가 얼른 클릭을 해보니까 내용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필명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 세력주에 무지 관심 많아요. 답장을 쓰고 다시 게시판에 와보니 그 제목이 지워졌더군요. 에이 누가 장난을 쳤구나 속만 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채팅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붙잡고 늘어지며 매달렸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더군요. 얼마나 손실이 났느냐고. 저는 실제 제가 손실 난 것보다 약간 더 보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한번 오겠냐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저는 감동 그자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약속 장소는 대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대전은 조금 멉니다 하지만 거리가 문제입니까 세력이 모이자는데 저는 일부러 오 허름하게 입고 좀 초췌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는 깔끔하게 가려고 했는데 형이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이 손실난 거안 믿는다고 꾀재제하게 가라고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저에게 형은 넌밥 먹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무슨 종목 얘기하는지만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세력들 몰래 그 종목 사서 본전 찾자고 저는 알았어 형 걱정 마, 아까 잘 들으려고 귀지도 파냈어라며 비장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대전에 도착해서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뜻밖에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섯 명이 모였습니다. 저까지 일곱 명. 간단히 통성명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밥 먹지 말고 잘 들으라는 말은 생각이 안 나고 밥부터 먹어댔습니다. 저는 세력은 돈을 잘 버니까 비싼 곳에서만 식사를 할줄 알았는데 그때 문어 철판구이 1인분에 6천원짜리를 먹더라고요. 쫀쫀하게 다음에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무슨 종목을 매매했는지 등등 저는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미루고 또 다른 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골프친 얘기 자동차 얘기 어디 갔던 얘기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헤어질 즈음 혹시 모모 회사를 들어봤냐고 묻더군요. 사실 전 그런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그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서 평균 단가에 100% 수익만 나면 무조건 던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연락 실망했습니다. 아니 세력이 100%가 뭐야 100%가 저 바보 맞죠? 100% 수익률이면 얼마나 대박인데, 요즘은 물론 일주일 만에 몇십 퍼센트의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단 10%의 수익이 얼마나 높은 수익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열라 실망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는 좋은 것 타고 댕기되어 그 사람들. 와서 즉시 그 회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더 실망했습니다. 부채 비율 열라 없죠 유동성 자금 열라 없죠. 외화부채 열라 없죠 자본금 열라 적죠 등등. 다음날 형에게 그 종목을 얘기했더니 저 대전 갈때 형이 준 만원도로 내놓으라고 난리였습니다. 사실 갈때 교통지원비 쪼로 만원 받았거든요. 참 이상하지요. 날릴 때는 하루에는 몇십 몇백을 날릴 때가 수두룩한데 주식이 아닌 다른 생활에서는 1 2만원이 아쉬우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내놓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형은 속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속은 거 같았습니다 식사 메뉴가 6천원 짜리 문어 철판 구이 일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대전 갔다 온 것이 억울해서 제 보유금의 3분의 1 정도 샀습니다 약 총6 0 0만원 어치를 분할 매수했습니다 평균 매입가가 약 8천원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16,000원에 매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엔 결정적으로 언제 날라갈지를안 물어보고 왔지 뭡니까 그 이후로는 통화도 안되었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움직이더군요 12,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9,000원까지 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막 상승하다가 느닷없이 떨어져서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더군다나 옆에서 형은 회사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 보다고 매도하라고 뽐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100% 수익만 나면 매도하라는 그 사람의 말이 전혀 생각나질 않더군요. 저는 형의 팔으라는 뽐부질에 지고 말았습니다. 약 만원선에서 팔았죠. 어쨌든 수익이 나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그 뒤요 가끔 게시판을 보면 세력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죽일 놈들 살릴 놈들 하면서 하지만 저는 사실 그분에게 지금도 참 고마워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만난 분이 그 멤버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적었는데 아마 저 때문에 혼 많이 났을 겁니다 종목 공개하는 세력 보셨습니까 어쨌든 그 주식은 얼마 후 대량 거래를 터뜨리며 2 8 0 0 0원까지 갔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보유금 모두를 매수해서 따블에 팔았다면 하는 주식은 항상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 후로도 형과 저는 세력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게시판에서의 세력주는 진짜 세력주가 아닌가 봅니다. 수익이 안 나는 걸 보니 이번에는 가산전자 이후에 두 번째로 거의 본전을 찾은 매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2000년대의 시작 직전에 한국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은 또한 번의 도약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 큰 장이 설 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희도 기대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폭죽을 울리며 맞이한 2000년의 코스닥 시장은 처음 며칠 반짝하는가 싶더니 우리 모두의 희망을 실망 아니 절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약한 달간의 폭락 손실은 누가 떠안았겠습니까? 형과 제가 많이 떠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규 등록 종목은 등록하자마자 상한가 기본이 10번, 20번까지 점상으로 가는 테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규 종목은 점상이라 살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찾던 중 우연히 한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